산템 포근하게 이렇게 예쁜 아우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인증된 바지다 자 이제 뿌링클에 치즈볼 포함한 가격보다도 안 되는 가격 <목소리> 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웃음> 오늘 아, 아 목소리가 왜 목이 잠겼지? <웃음> 오늘 영상은 최근에 사모은 패션 아이템들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지금 시즌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마지막 겨울 나기를 위한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의 봄 살짝? 그럼 오늘도 보여드릴 제품들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소개해드릴게요. 블랙업의 추에크반지범 니트이고요. 이렇게 쨍한 핫핑크 컬러로 요 지퍼 가운데 있는 지퍼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깊게 파인 브이넥으로도 쭉 올려서 두툼한 목폴라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반지법 니트예요. 요즘 이런 형식의 반지법 니트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서 입는 것보다는 내려가지고 시원하게 브이넥 실루엣으로 연출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스판도 조금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게 쫀쫀하고 이 두께도 나름 도톰한 편이어서 이런 혹한 기에도 나름 잘 버틸만한 그런 니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너무 잘 받는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치 않나요 정말 이렇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 웜쿨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은 핑크고요 2만원대 에 되게 잘 득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보리 컬러도 있고 옐로우 컬러도 있었는데 제가 그두 개도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 저 아이보리를 하나를 더 살까요? 옐로우를 하나 더 살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고 싶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샀더라면 이번 겨울철에도 되게 뽕뽕고잘 입었을 텐데 조금 늦게 산게 후회가 되고요. 이 밑단이 나름 또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편이어서 너무 어벙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쭉 올려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소재 자체가 조금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소재긴 하지만 그래도 귀여니까 봐줄게요. 다음 제품은 블랙업의 리커스 와이드 데님 팬츠예요. 이거는 22,000원. 진짜 이거는 너무 성공한 템 블랙업 바지 맛집 진짜 인정합니다 여러분 <웃음> 제가 예전에 블랙업에서 바지를 두 개를 또 샀었는데 그 제품들도 항상 코디를 하면은 어디 제품이냐고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지가 진짜 예뻐요 근데 그때 샀던 바지들은 제가 기장을 확인을 안 하고 사가지고 좀 땅에 끌리는 그런 느낌? 모양 자체는 되게 예뻤는데 제 다리 길이에 맞지 않게 너무 길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인스턴트 펑크 바지 샀던 거 기억나시죠? 딱제 체형에 맞는 예쁜 핏으로 바지를 한번 샀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힙이랑 뭐 허벅지랑 기장이랑 이런 치수들을 좀 알게 되니까 아 나는 이런 핏이 예쁘겠구나 하고 치수에 조금 더 예민해져서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치수를 보고 골랐더니 세상에나 너무 잘산 템. 편하고 핏도 예쁜 바지를 찾아버렸네? 기장도 딱 적당하고 허리도 너무 쫄리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특히나 앉았을 때 허벅지가 낑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바지는 허벅지도 안 낑겨요 게다가 160 말에는 와이드 핏 잘못 입으면 약간 바닥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 루즈라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도 없어요 올해는 뭐 로우웨스트가 유행을 탄다고 하지만 또 저같이 뱃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이웨스트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이웨이스트가 이게 미디 길이가 꽤나 길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배를 잡아줍니다 자 이제 뿌링클의 치즈볼 포함한 가격보다도 안 되는 가격 저랑 키 비슷하고 체형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이 바지 진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지그재그에 이 바지의 후기가 4,500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건 인증된 바지다. 저만 몰랐던 바지인가요 혹시? <웃음> 다음도 니트예요. 블랙업의 센튼크롭 꽈배기 니트인데요. 이제 제가 미술학원에서 물감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오염에 되게 취약해요. 제가 조심한다고 깨끗이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약간 어두운 계열의 옷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일반 블랙 색상의 기본 티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씩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블랙 색상이지만 합사가 돼 있어서 약간 그레이? 다크 그레이 톤으로 보이는 그런 니트입니다. 이제 니트 자체도 브이넥으로 파여있기 때문에 저의 이 약간 둥그스름한 얼굴형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냥 브이넥도 아니고 여기 귀엽게 또 카라가 달려있어요.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 잘산것 같긴 하거든요. 기장도 세미크롭 기장이고 이 소매는 또 나름 길다란 편이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 도 있지만 얘도 이 아이랑 마찬가지로 이 재질 자체가 조금 먼지가 잘 붙거나 보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질이어서 올해는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주워입고 나가기에는 나름 포인트도 되고 출근룩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업에서 산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2만 원대고 이게 3만 원대인데 이게 더 좋아야죠 그러고 이제 배송비 맞추려고 산 반스타킹 <웃음> 제가 반스타킹 코디를 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반스타킹도 제품들마다 너무 광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너무 길다란 경우도 있고 너무 헐렁한 느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후기를 보고 골라서 그런지 이 제품은 쫀쫀하게 다리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기장이 무릎 딱위치에 있어가지고 살짝 더 땡기면 무릎 위까지 살짝 내리면 무릎 아래까지 예쁜 핏으로 착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무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니까 광택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는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광택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서 얘도 뭐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트랑스 제품이에요 아트랑스 제작 기본 긴팔 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요일 오후에 결제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당일 출고가 되면서 월요일에 받아보게 된 아주아주 아주 빨리 받아보게 된 제품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출근 룩으로 준비한 아이템인데 제가 그렇게 오염에 취약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입기에는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꾸미는 게. 그래서 이제 살짝 포인트가 될수 있을 만한 걸 찾아보다가 음, 요거는 넥라인이 하트로 파여 있네? 그리고 어깨에 셔링이 잡혀있네 해서 구매한 가성비템입니다. 플러스로 이게 약간의 기모 느낌이 있어요. 따뜻하게 입으려고. 제가 열 많은 어린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만 추위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정가가 2만 원대인데 2만 원 주고 살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하트넥이 어느 정도 시원하게 파여 있어야지 하트넥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목이랑. 그래서 이게 파인 건지 그냥 생기다 만 건지 약간 애매하고 이 하트넥 라인에 이게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감이 덧대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크게 착용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 부분이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어깨 쪽에도 셔링이 잡혀있어서 팔뚝살을 살짝 커버해준다는 점에서는 좋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휘뚜루마뚜루 입기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검정색이다 보니까 벌써 제가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붙은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코디하기에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 출근 룩으로는 나쁘지 않아. 다음은 퍼빗에서 산 아우터예요. 겨울용 아우터라서 제가 이걸 들고 오는 게 살짝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제가 이거 신상 어린 할때 샀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3월 초에 입고 예정이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당당히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퍼빗 모델 언니가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진짜 제가 입으면 그런 무드가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해서 사게 되는 그런 사진 맛집입니다. 뭐 아이보리 컬러기도 하고 쉽 더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오래 입어야지 이러고 산 제품은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재고 따지진 않았어요 그냥 이 결제한 날 너무 추워서 예쁜 아우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서 그냥 충동 구매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살짝 아방한 핏이에요 근데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은 항상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오버사이즈거나 뭔가 다들 165 이상을 위한 그런 아우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 제품들을 잘못 입거든요. 그래서 퍼빗 언니 실루엣을 보고서 음,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감이 무스탕이라서 혹했어요. 아무래도 무스탕이 바람이나 찬기를 잘 막아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거면은 따뜻하겠다 이러고 산 거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사진 맛집인 퍼빗 진지라 이게 모델분이 입으신 것처럼 약간 뽀얗게 곰돌이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실제로 입고 봤더니 이 양털 질감이 생각보다는 좀잘 보이고 이게 쭉 아래까지 단정하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 약간 울룩불룩한 느낌이 좀더 강하더라고요. 근데 뭐 겨울 아우터 10만원 이하 제품이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겠죠. 근데 주머니는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단추를 안 잠그고서 살짝 이렇게 걸쳐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입으면 주머니가 존재감이 너무 커요. 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면 또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살짝 보였을 때는 이게 너무 막 허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잘라서라도 약간 재단을 하고 싶은 느낌? 근데 또 사진대로 정석대로 이렇게 단추를 여며가지고 카라 딱 나오게 입으면 은안 보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타협하기로 했어요 또 제가 살짝 긴장을 했던 건 아무래도 기장도 좀긴 편이고 퍼코트고 무스탕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기장이 꽤나 긴 편인데도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무거워가지고 툭툭 쉽게 손이 갈것 같은 아우터예요. 다음 제품은 미쏘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셀 기간이길래 아이쇼핑을 갔다가 어? 색감 이쁘다 이러고 그냥 집어온 니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디테일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안 맞는 소매라든지 이건 왜 이럴까요? 땀이 거의 부족한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런 걸왜 하나도 안 보고 샀을까? 음 그래도 그냥 색감으로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에또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이 안에 꽈배기 니팅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그냥 이너로 착용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좀봄 되면 은 안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가디건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뭐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뽕을 뽑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도리 두 개가 또 있어요 목도리는 제가 둘다 생일선물로 선물을 받은 건데 일단 이거는 얼모스트블루 제품이고요 이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이게 약간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런 아이보리 계열의 목도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언니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옵션들이 있었거든요 옵션들 중에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 이게 제일 무난한 아이보리 느낌이 나서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목도리를 이걸 선물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색감이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제 얘는 체크 패턴으로 약간 소라 색깔과 아이보리 색깔이 이렇게 섞여져서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푸른빛이 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앤 하더 스토리지 목도리는 띠 배색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채도가 낮고 밝은 톤이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라이트 피치 베이지? 그런 느낌? 그래서 두 개의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손이 갈 때가 있고 요게 손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웃음> 제가 사실 이번에 두 파운드 목도리를 사려고 진짜 오랫동안 봐왔는데 계속 품절이 안 풀리더라고요 두 파운드 목도리 다들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품절이 안 풀리던데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건 이렇게 좀 품이 넓은 폭이 넓은 그런 목도리였거든요 딱 맸을 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찾았는데 둘다 그런 제품이어서 되게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 겨울 때마다 잘 꺼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앤나더스토리즈에서이 베스트도 같이 선물로 줬어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라고 골라줬거든요 아이보리랑 연핑크랑 약간 체크? 무슨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패턴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베스트인데 얘도 너무 하얗고 예쁘지만 학원에 입고 가면 너무 100% 더러워질 게 분명해서 아직 못 입고 다니고 있어요 얘도 나중에 영상이든 어디든 좀 꾸밀 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마롱 이미지 <웃음> 그리고 이번에는 운동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러닝을 진짜로 할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진짜 진짜 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 이번에 진짜 해보겠다고 러닝화를 먼저 사러 간 거예요 아니 왜또 러닝할 때 발에 안 맞는 그런 운동화를 잘못 신으면 발이 많이 틀어지고 체형도 틀어진다고 해서 발 분석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갔죠 그래서 발 분석을 받고 추천해주시는 운동화로 사온 건데 추천을 세 가지 브랜드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아 쟤또 시작하기 전에 준비만 한다 이러시죠 맞아요 <웃음> 맞는 말인데 근데 장비라도 갖추면 이제 또 아까워서 나가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이제 제가 런데이 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브이로그로 꼭 찍어볼게요 이번 올해 브이로그에는 꼭 제가 운동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해주시는 신발로 구매를 한 거예요 아주 편하고 푹신푹신 좋더라고요 딱! 발을 잡아주는 느낌? 실제로 달린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마틴누스의 맨투맨입니다 마틴누스는 저의 유찌둥이, 유찌언니가 유치 제작에 참여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새로 런칭을 하면서 맨투맨 모자, 팬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냈어요 아직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안에 속기모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기모가 너무 두툼하고 그러면 약간 기모 있는 부분이 찝히기도 하고 털이 약간 묻는 느낌도 들고 너무 더우면 막 겹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정도의 기모는 아니고 딱 보들보들 맨살에 닿았을 때 기분 좋은 느낌? 제가 되게 편하게 입고 나갔다 왔어요. 딱 깔끔하게 저의 그 웜톤빛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레터링만 되어있는데 원래 이렇게 레터링 하나만 딱 박혀있는 게또 힙이잖아요 이제 이건 집 앞에 산책 나가거나 친구 집으로 놀러가거나 그럴 때 되게 애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입니다 백 이제 에요이 가성비를 곁들인 제가 슈니룸 공구에 참여를 한 건데 딱 보자마자 아 저것은 나의 출근 가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너무 착한 가격에 아이패드가 들어갑니다 제 아이패드가 11인치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넣으면 은잔 이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쓱 들고 가면 출근 가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막 이것저것 많이 안 가져가거든요 아이패드랑 지갑 이렇게만 챙기고 다니는데 약간 아이패드 들어가는 다른 가방들을 본격적으로 모으다 보면 은 좀 사이즈가 커요 과해요 근데 이건 아이패드를 딱 넣고서도 공간이 좀 남는 편이어서 여기 안에 지갑이든 화장품이든 어느 정도 더 챙겨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보부상 가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110g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더 그냥 휘뚤맞뚤백 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어디 긁히거나 어디 내려놓거나 하는 것도 부담 전혀 없고 이게 흰색이랑 블랙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학원에 또 물감이 많이 묻을까봐 이 블랙 컬러를 골랐지만 흰색도 여름에 들면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인스타 공부를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슈니룸에 그 슈니 브라렛이랑 이렇게 가끔 오는 다른 공부들이 아주 혹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제 나도 슬슬 인스타에서 막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봐. 이게 이 안에도 한쪽 면에는 포켓이 그냥 이렇게 달려있고 한쪽은 지퍼로 되어있는 형식이어서 이게 정말 작지만 알찬 아주 좋은 가방이라니까요. 전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말고는 진짜 매일 출근 가방이에요 이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모아온 패션 아이템들 소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약간 기울어서 제 얼굴에 그늘이 진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댓글로 많이 소통해주시고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